니몰로 네, TV 여러분 다시 테드 d k 입니다자 여기는 이제 수중이 촬영을 마치고 저희가 좀 발견해서 이런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어, d k 와 함께 탐험을 어,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수초와 함께 저희 메인 민물어항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대수 응. 돌마자에요. 모르게도 잡혔어요. 광수천에서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디케습니다 안녕. No, God, please no, no, no. 네, 안녕하세요 애니멀로티비 디케입니다. 끝난 줄 아셨죠? <웃음> 네. 자, 새로운 물고기랑 수초가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기존 약간 방치를 했던 토종 민물어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수초는 나사말인데요. 정말 잘 자라서 트리밍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어항을 점령해버리니까 나사마를 키우실 때는 참고해주세요. 1 m 가까이 자란 것 같은데요. 진짜 두번 접어야 되네요. 네, 트리밍 작업을 마쳤습니다. 네, 엄청 깔끔해졌죠? 오른쪽 나사마의 영역을 이렇게 좀 다듬었고요. 중간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날 물고기들을 함께 가져온 검정말을 또 중앙부분에 식재했습니다 테드님이 새로운 친구들 밥을 주고 싶다고 노보테을 붙이고 있는데 과연 먹을까요? 네 일단 이 수조는 저희 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실은 물그림자가 상당히 좋은 조명이라서 이런 토종 민물어왕이나 어, 해수 F어왕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데려온 돌마대 친구 아직은 어리벙벙하네요 몇 개월 전에 한 마리 들어갔던 야마토새우랑 새집했던 새우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붙여놨던 노봇탭은 새우들의 차지가 됐네요. 네, 3일이 지났습니다. 백탁이 잡혔고요. 물이 굉장히 맑아졌어요. 기존 친구들이랑 새집해왔던 친구들이랑 조금 안정이 된것 같습니다. 돌맞아도 적응을 했네요. 네 위쪽에서 본 비유입니다 일단 이 수조에 들어간 유목이나 돌이나 수초 모든 것들 그리고 물고기들 전체는 저희가 채어를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네이 수조는 가로 60, 폭 35, 높이 60에 주문 제작한 수조입니다 3일 전이랑 다르게 노보탭을 줬더니 확실히 잘 몰려들여서 먹고 있네요 민물고기 먹방 볼 때는 이노보탭만한 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떡납줄갱이랑 박시붕어 그리고 전물개 돌마자 버들매치 뭐 이런 친구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. 전부 한 곳에서 채집된 친구들입니다.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번에도 이 친구들 근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애니멀로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몰로 TV.